자, 모든 국민의 3대 운동을 측정하는 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어, 이분이 되게 운동을 잘하기로 평판이 나있어서 저희가 직접 대구까지 날라왔습니다 자, 그럼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킹기훈님이십니다 와 오, 좋아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세시킹기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 김기훈입니다 아! 저희가 대구까지 왔잖아요 예. 지금 이곳이 어딘가요? 여기가 이제 제 아는 형님 중에 역시 트레이너라고 아고습니다 유튜브 가수들 반갑습니다 국내 최초 비만 트레이너 역시 트레이너 형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야! 어떻게 아, 좀 친하신 아유 아, 네. 어, 그렇얼마 이렇게 알고 계셨어 고등학교 이제 그선배죠 고등학교 아, 네. 그때부터 그러면 지금 오래 알고 계셨잖아요 네네. 그 어때요? 기훈이 같은 경우는 운동보다는 조금 사움 쪽을 잘하지 않나. 어떤 의미? 사움. 사움? 이거 남자. 아, 사... <웃음> 사움을. 아 사움. 한대 <웃음> 운동하면 몇 정도 나올 거야? 유니 아, 같으면 그렇죠? 그 일단 외형상은 <웃음> 한삼오오배 그냥 나오지 않겠나 싶어 아 외형상은. 응. 네. 어. 아, 아, 아 근데 형이 있는데 죄송한데 어. 요기빨이 살구기빨 나와주세요 제. <웃음> 아 모셔야 아, 됩니다. 언제 빠집니까? <웃음> 아, 여기가 이제 인형님 이구나는 중저급이라고 사실 외관 보면 사실 안 믿음직스러운데 들이시니까그래잘 네. 네. 네, 네. 가르칩니다. 네,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역시 들이지기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갈게요. 수고 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김기훈 님의 3대 집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딱. 일단은, 제 벤치프레 진행할 건데, 네, 네. 제가 저희가 일단 60kg를 세팅해놨거든요. 예, 네, 60이요? 네. 네. 아니, 아니, 계속 올리시면 되니까. 지금, 아, 지금 몇킬로입니까 지금 60이에요. <웃음> 이야! <웃음> 아, 소중한! 아, 저희가 무게를 진짜로 잘못 올렸네요. 야, 너무 가벼워가지고. 자, 그러면 김규님의 2차 시도입니다. 헨치프레스 80kg. 8! 별거 예.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렇죠. <웃음> 업! 와! 아! 아. 아. 무게 어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무게를, 노, 물론, 우를 카메라 한 번. 와. 자, 예. 그러면 90kg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어요? 예. 자, 하나, 둘, 셋. 깜깜이 오늘 배르로 마시죠 바로 괜찮으세요? 예예 <웃음> 예. <웃음> 어 진짜? 배그 <100은> 들어야 사실 어 <웃음> 알겠어 제가 근데 사실 이거 좀 비밀인데 이은묵이가 5kg 정도 나가거든요 <웃음> 보, <보고 알겠어요. 웃음> 어? 버버 있어요 어어 깡소리 들었나요? <웃음> 이쁜벨! 오.. 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그.. 그.. 그 와칸다 포예마기 전에 이쁜벨! 지금 두분한 거나? <웃음> 와칸다 포에마 지금 드시겠습니까? 예예 잘게요 하나 둘셋 <웃음> <웃음> 아, 들으세요 자기도 올렸죠. 네. 제0그로 올렸죠 하시오. 하시오. 하시오. 하시 하시오. 하시오. 하시오. 하시 있어 할수하어 가자 하시죠하 하시오. 하오 하시오. 하시오. 하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아, 아. 자 그러면은 아쉽게도 우리 킹킹님 아, 어, 엄마 봤네 벤지프레스 원하 램은 90kg입니다 아이고 뭐이 정도면은 자 아, 데드 리프트입니다 근데 제가 뭐밀바깔건 아닌데 제가 흐리는가몇주 전에 다쳤었거든요 밑밥은 아닙니다 진짜 어, 저희가 일단 60에서 시작할 건데 예, 예. 어떻게 보면 갱략큰분들은 이게 원활함이에요 아니 이거 너무 약하지 않아 60 그래도 이제 천천히 네, 예, 올리면 되니까 예, 60으로 예.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자 그러면은 이제 기훈님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백 하시죠 백 예예. 그러니까 백은 먼저 보여 드려야지. 100 정도는. 돼지 인유가 있구나. 이렇게 하실 것같아 가지. 고 3회 자리. 예예예. 계산을 예, 예. 찍어야 되니까 일단 그러고. 100kg 가 볼게요. 예. 자, 어? 어, 좋아요! 아. <웃음> 아, 소리 좋나? <없나. 웃음> 제가 나데아 사실 좀 말씀드렸다시피 허리가 지금 사주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뭐 원래 한쪽으로 참... 하거든요 대들이 렇게 해가지고 어 한숨 대들이 붙여요 그럼 몇 킬로 하세요? 150 정도 <웃음> 120으로 하 상관없지만 110으로 가있습니다 예. 아, 천천히? 예예 아, 그럼요 이렇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110으로 가있습니다이번럼 5킬로 치만 예? 자 어. 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네. 저희가 진짜로 네, 네. 부상을 당하지 않는 한에서만 합니다. 이제 레퍼레스탑이 가능한 저는 네, 지금 네. 여기서 그만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아, 하지 말라. 부산상이 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좀 이런 거좀 보여 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 이런 모좀 사실은 나베이직까지 네. 그냥 하겠습니다 한번 쓱주면 돼요. 자, 업. 좋아요. 아. 어! 좋아요! 야! 어머, 아무렇지 어, 기분인데? 아무렇지도 않은 기분. 아무렇지도 않 기분. 숨 쉬는 거다 비슷한 느낌. 저희가, 어, 또, 컨디션을 고려해서,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아, 이동함 치는 거못들릴 거예요, 상대 아니 <웃음> <웃음>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봐. 여러분들. 저희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왔네요. <웃음> 예.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예. 저희가 일단 세팅이 6 0 k g 예요 예. 나 몸풀기 겨. 꼭 다칠 수가 있으니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자, 60kg 도전입니다. 네. 자, 고! 어? 와! 스쿼트는 네네. 진짜 체중에 비례해서 많이 들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양해해 주셔야 될게 네, 지금 네. 이제 항아리 아 많이 나와있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네. 제일 내리는 게 끝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더 앉으면 이게 넘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본인 몸에서 체형에서 체중을 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90까지 죠 90! 자, 9 0개 도전! 업! 어? 어? 어? 어, 근데 스쿼트를 잘하신다. 그래요? 아, 근데 진짜 본인도 느끼잖아요. 별로 힘들지가 않는데. 그러니까요, 예. 네. 아, 그럼 저희가 일단 네. 지금 300kg는 지금 달성했어요. 더 도전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소좀더 해야죠, 그래도. 본인이 이제 300에서 한몇 정도 할수 있을까요? 스쿼트로 근데 지금 보니까 한2 30 정도 올릴 수 있지 않아2 아, 30 정도? 네. 그럼 저희가 어, 좀 무리하지 않게 네. 350 정도만 목표로 하고. 예, 네, 네. 괜찮아요. 깔끔하네요. 350. 오늘도 네. 네. 네. 깔끔하게. 10kg 올리시죠. 100kg 하시죠. 예. 자 도전. 아! 어! 저희가 이제 30kg 남았어요. 지금 여기서 20kg 증량하고 10kg.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 130kg 도전입니다. 한. 어! 아! 짜. 와! 그러세 마지막으로 저희가 140kg 걸겠습니다. 자 마지막 도전! 성공이냐 실패냐 이곳에 다 달려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응. 자, 고! 쟤 내려갔다가 <웃음> <자, 웃음> <자, 웃음> 아. 아. 알림 설정해라, 까사야 자, 그래서 우리 김기윤씨의 3대는 저희가 <웃음> 350직정됐습니다 <직장> <웃음> 지금 어, 땀도 많이 흘리시고 진짜 운동을 했다라고 어... 느껴지는데 본인 오늘 해보니까 어땠어요? 해보니까 사실 좀 처음에 허세를 좀 많이 불었는데 사실 운동 안 하다가 좀 많이 됐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사실 좀 몸이 많이 녹슬었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 측정해봤는데, 어, 어떻게 보면 저랑 킹규 님이랑은 구면이에요. 데 그, 네, 서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나 기분 좋았고, 그리고 또 옆에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아서 너무 뿌듯했,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 마랑도 형님 구독자 여러분들, 예, 저는 킹규 이님란 사람이고요. 처음 소개를 좀덜 드린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3대를 사실 측정할 일이 삶, 인생 삶에서 있을까 싶었는데, 음. 마랑 형님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3대를 측정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들. 같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지금 못 하시더라도 그래도 집에서 하시고 또 이렇게 보시면서 김기훈님 팬분들은 또 같이 한번 운동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기훈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와이.